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이 남주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올려드린 이그잼플이랑 비디오 잘 보고 계시나요? 그다 타이핑해서 쳐보셔야 되고 혹시나 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안된다 비디오 따라 보고 혹은 이그잼플을 보고 따라하는데 잘 안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안되면 다른 분들도 안될거고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비디오를 좀 설명이 빈약하거나 좀 빠르게 넘어간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강해가지고 한번 어더 비디오를 따로 만들어 드리든지 할게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은 우리가 포인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포인트 리스트 그리고 포인트 그리드 그걸 가지고 커브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서피스도 만들어 봤고 비랩도 만들어 봤어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계가 된다면 사실 이 단계에서 포인트 벡터 갖고 다른 것들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그라스퍼를 배우는 거니까 그라스퍼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익스트루전이라든지 로프트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그그라스퍼 기능 중에서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그 로프트랑 아, 익스트루전 기능을 좀 가지고 좀더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뷰랩으로 만들어서 이제 볼륨을 재서 그 볼륨을 갖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는 과제까지 한번 시간이 되면, 일단 1 시간이 목표인데, 1 시간 이내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라, 그라소퍼를 읽기 어렵고, 저는 지금 PT 해가지고 포인트를 항상 만들게요. 자, 우리는 항상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어... 아니다. <웃음> 자, 요번에는 그... 커브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커브. 그래서 커브 인풋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S0, S자로 형 s 만들어주고 F7번 눌러서 제가 그리드를 껐어요.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커브 해가지고 이... <웃음> 컨테이너를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set one curve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오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어, internalize data를 하죠. 데이터 지워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 파일만 열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오메트리가이신 안에 그래 e 버신 안에 저번 시간 에 했던 것처럼 이 커브를 바로 컨트롤할수 있지만 그 포인트를 일단 나눠 볼게요. 포인트를 일단 나눠보고. 항상 커브를 커브를 포인트로 디컴포즈 시켜서 거기서 이제 매니퓰레이션 하고 다시 커브에다가 혹은 서피스에다가 리플렉트 하는 그런 방법들을 주로 취하는데 보죠. 아, 커브를 디컴포즈 시키는 게 아, 이렇게 가보죠. 질문인 커브죠. 커브니까 아, 여기 디비전이 네요 디비전으로 해 가지고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뭘해 볼까요? 음. 그냥 개수로 나눠 보죠. 해가지고 어, 10 10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저는 얘를 Move를 시켜줘 볼게요. Move 그 다음에 포인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Z벡터로 어, 일단 이것도 10 정도 해줘, 해가지고 z 벡터를 한번 올려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커브를 만들면 되겠죠. 커브를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밑에 커브를 만들고 위에 커브를 만들고 로프트를 시켜도 되고 이 라인들을 쭉 만들고 로프트를 시켜도 돼요. 그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나중에 파, 그 디자인 전략들을 세울 때 어, 쓰면 되겠죠. 한번 둘다 해보죠. 우리도. 자, 인터폴레이션 커브를 만들어야겠죠.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로프트를 해볼까요? 로프트 해보면은 여기 커브 들어가고 아 여기 커브 들어가고 지금 포인트에서 에러가 난거예요 포인트 커브 들어가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커, 커브를 눌러주면 은이 어, 커브 이 커브 자 슬래시 두번 쳐주고 펜을 끄집어낸 다음에 보죠 아무것도 안뜨네요 자왜 안뜨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옵션에서 로프트에서 제가 어, 오케이. 자, 이게 괜히 제 생각엔 믿을 점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보죠. 원래 두 개면 로프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포인트 온인가? 포인트 온인가? 온 포인트인가? 자, 이것도 커브에서, 어날리시스에서, 음, 여기 있네요. 포인트, 포인트 온 커브. 그래서, 지금, 아, 어, 오케이. 자, 이걸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제가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라인. 라인을 그리는데, 얘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있어야지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이 라인의 중간 값. 얘가 지금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인터폴레이션 커브를. 요번에 인터폴레이션 커브 말고, 그, 그냥, 그냥 커브를 만들어 볼까요? 럽스 커브. 넙스커브는 여기 커브에서 스플라인에서 넙스커브 얘를 만들어보죠. 중간점 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탑뷰에서 보면 은 인터폴레이트 된 커브랑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다시 오더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 집어넣고 가운데 거 집어넣고, 끝에 거 집어넣고. 자, 세 개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커버가 만들어졌네요. 아, 근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죠. 그, 슬, 슬래시 두 번, 두 번, 쳐주고, 이렇게 이제, 얘는 지금 플래너 커브가 나오고, 또 플래너 커브가 나오고, 이게 왜틀리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플래너 커브 나오고, 그러면은 저는 일단 merge 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merge, m 한번 시켜보죠. 얘랑 순서대로, 얘랑 얘랑. 그럼 이제 세 개의 커브가 나왔고, 얘를 로프톤 넣어줘 볼까요? 자, merge가 됐는데 이 merge 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이렇게 지금 리스트가 끊겨서 나오는데, 이게 리스트가 지금 끊... 이게 지금 하나 뜨고 두개 짜리잖아요. 이럴 땐 그냥 플래은을 시켜주세요. 플래트 그래서 하나의 커브를 만들어지면 이제 볼수 있죠. 사실은 이렇게도 될 뻔했었네요. 이게 지금 데이터 리스트가 달라서 다시 해볼게요. 얘를 넣어주고, 그렇죠? 지금 위에 지금 얘는 밑에 커브죠? 밑에 커브. 얘는 뭐죠? 위에 커브죠? 얘도 시프트로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번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플랫는 시켜주.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여기서 하이퀄리티를 바꿔주고, 네.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런거는 이제 이렇게 방법도 있다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중간 컵을 만들어서 커브 하나, 커브를, 커브 둘, 커브 세개 이렇게 연결해도 로프타가 능하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지우지 않고 놔둘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제가 그룹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방식도 있겠죠. 이이 이 라인 있잖아요. 미드점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라인 요 라인 갖고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식으로 그, 서피스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개나둘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 어 이제, 옵셋을 해볼게요. 옵셋 많이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옵셋 서피스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한10 정도로 줘볼까요? 모르면 일단 뭐, 값을 크게 해서 나중에 조절하면 되니까. 자, 여기 꼬이는 게 없죠? 값을 넘어주게 되면 이렇게 꼬이는데,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지금 노멀 벡터 방향대로 나가거든요? 노멀 벡터 방향이니까, 얘는 이쪽으로 나갈 거고, 얘는 이쪽으로. 노멀 벡터는 뭐냐면, 이 면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꼬이겠죠? 꼬이면 상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푸쉬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꼬여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한4 정도로 주고, 아, 한3 정도로 주고, 일단 그냥 작업을 해보죠. 자, 저는 다 선택한 다음에 일단은 필리뷰를 그 끌게요. 오프로 하고, 그럼 이렇게 면이 하나 아, 네, 선택해 준 다음에 하나, 두 개, 그 면이 두 개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다 로프트로 해가지고 제가 솔리드로 만들 거예요. 즉, 그 폴리 서피스 혹은... 그, 뷰레뷰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두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좀 단순한 방법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지금 얘는 지금 서피스잖아요 그럼 서피스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엣지로 다 뜯어낼 수가 있어요. 엣지, 여기 엣지, 밑에 엣지. 이게 어딨냐면은, 아... 서피스에 가보면은, 여기 있죠. 아이콘. 딱 누가 봐도 엣지죠. 뷰레뷰 엣지. 얘를 클릭을 해서, 넣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엣지가 나오죠. 네.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 패널을 하나 끄집어내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커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고, 얘는 지금 뭐 안쪽에 있는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커브인데, 우리는 지금 바깥에 그 커브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리스트, 리스트 오퍼레이션 중에서 n리스트를 해봐요. 리스트 n을 해주면은, 리스트를 넣어주고, 여기서 우리는 일단 4개잖아요. 그럼 일단 4 해주고, 보면은 나오죠? 0번, 0번째부터, 0번째 얘가 플래너 커브가 얘예요. 두 번째는 얘고, 세 번째는 얘고, 네 번째는 얘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얘는 옵셋된 거잖아요. 얘는 호스트고, 옵셋되기 전 거고. 이두 개를 같이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이제 또 트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트리를 잘 쓰시는 분들은 직접 해도 되는데 우리는 데이터가 최대한 그 익스프리식하게 나중에 이거를 어디서 디버깅을 어떻게 하면 될지 아니면 은 중간에 뭐 어떤 디자인 분기점을 만들 때아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 다뤄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여기 하나 또 만들어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트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같이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 위에 것만 잡히고 왼쪽 것만 잡히고 오른쪽 것만 잡히고 이렇게 잡히죠. 이렇게 볼까요? 음, 겹쳐서 안 보인다. 자 그러면 로프트해 보면 알죠. 이것도 로프트, 로프트를 이렇게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추가시켜 주고 화면 이쪽면이 만들어졌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요, 여기 면이 그죠. 그 다음에 다 데이터 인덱싱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자 얘네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얘네들을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내려주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어 이거 맞나? 아 맞나요? 그다음에 얘는 두 번째 거두 번째 거 그다음에 또 복사를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얘는 세 번째 거 얘는 마지막 거 이렇게 그러면은 자 선택, 선택, 선택,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면은 지금 다 선택이 됐죠. 예. 결국에는 우리 솔리드를 만든 거죠. 마치 박스를 양그 면이랑 위아래로 이렇게 덮은 거죠. 그래서 총 8개, 8개, 4개, 2개, 6개의 면으로 이렇게 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 조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유틸리티에 비랩조인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들을 이 넣고 Shift키 눌러서 다 조인을 시켜주는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슬래시를 두번 눌러서 패널을 보게되면 짠! 오픈비리이 하나 만들어졌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로프트 정말 그 라이노에서 어? 잠시만요. 이거 깨졌네. 아, 오케이. 우리가 이걸 안했네요. 얘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가져와야 되고 자, 지금 얘네들 가져오는 순간 트리로 바뀌면서 리스트가 지금 0이고 0 0으로 바뀌었죠. 이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플랫튼 시켜주세요. 플랫튼 시켜주면은 지금 하나의 리스트로 받아서 이 리스트에서가 지금 비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크로스 비랩이 됐죠. 네. 라이어에서 솔리드로 볼수 있는 비랩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어,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면을 면을 옵, 그니까 라인을 옵셋하고, 면을 옵셋하고, 걔네들을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로프트를 해서, 하나의 이제, 멀, 멀티플 그 서피스를 만든 다음에, 엣지들도 따로 추출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로프트로 만들어주고, 라인에서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죠. 그렇게 해서 이 면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조인해서 비랩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큰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커브, 포인트, 이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막매니퓰레이션한 다음에, 다시 라인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인터폴리스트 컵을 만들거나 넙스 컵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로프트를 하고 혹은 또 옵셋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엣지들을 연결해 가지고 비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그랍소퍼폴 어느정도 이제 받고 이제 C샵으로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일단은 그 인풋되는 거, 얘는 또 동일하게 갖고 오죠 C샵 해가지고 컴프넌트 만들어주고 X에다가 일단 닫아주고 얘를 어떻게 해 주냐면, 음.. 그 n이라고 해주죠 n 넘버일 거야 위에도. 자, 자 n 넘버. 아,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c가 들어가고 커브가 들어가고 얘는 n 넘버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개로 나눌 거냐, 이렇게. 그래서 c는 뭐죠? 커브죠. 커브 어디냐? 커브. 그 다음에 n은 뭐죠? 인티저. 자 이렇게 해놓고 더블클릭해서 그 에디터를 열어주시고 또 더블클릭한 다음에 슬래시 두번의 패널을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가보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했죠? 커브 나눴죠. 자 오퍼레이션 그대로 한번 만들어보죠. 자시다타면은 um, 이제 제가 커브 메모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c 가 커브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커브에 있는 프로파티들을다볼 수가 있죠. 여기서 div 디바이드 디바이드 바이 어 이번엔 카운터를 해보죠. 디바이드 바이 카운터 이것도 카운터 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보죠. 그다음에 음, n 으로 주고 그 마지막 포함할 거냐 해서 true 로 해주고 i n c l u s i v e 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포인트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3d에서 pts로 받아주죠 자 포인트 리스트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아, 아 포인트 리스트가 아니네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웃음> 말씀드렸죠 이 앞에 더블 이게 이게 리턴 값이라고 맨 앞에 보면 더블 자 이렇게 더블이라고 나와있고 나와 있고, 아 이게 자꾸 안 나오네요 자 더블이라고 나와있고 대가호가 양쪽으로 있죠 이거는 사실. 리스트랑 비슷한 건데 어레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그냥 아, 리스트의 좀 고전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니까 다시 우리는 C 커브 들어갔고 n 버 해주고 true로 해줘가지고 한 다음에 얘가 더블 리스트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더블 어레이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T 리스트가 되겠죠. T 값. 제가 설명해드렸죠? 커브가 이렇게 있어. 커브가 있으면은 특정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에서 커브를 프로젝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 밸류를 알아내는 거야. 지로부터얼마큼 t 밸류가 갔나. 자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말 이해가 안되면전 비디오를 잘 안보신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A는 T-List라고 하게 되면은 자 보죠. 이렇게 T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89라는 그 T값을 이 커브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리퀘스트 하는 거죠. 야 내가 T벨류 T 줄 테니까 즉 XYZ에서 몇커만몇커만몇줄 테니까 그 정보를 줘 하는 것처럼 이 커브 이원 d 원 d 안에서 T벨류가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 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선은 우리는 for l o o p 해야겠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for e a 로 할게요. for e a 구문으로 해서 일단 더블을 받아올 거죠. 그래서 t라고 해주고 int list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t 값을 <웃음> 이 array, 즉 리스트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점프를 하면서 각각의 값들을 t에다 넣어주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린 c 다탄 다음에 point a t 이라는거 있었죠. point a t 해가지고 이 t 밸류를 넣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point.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pts, 네, new, list, point, 3d,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바로 담을 거예요 제가, pts에서, add.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워크샵, 이 엑서사이즈 하는 부분들 같이 하면서, 한 비디오 한세네개 정도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더 만들었나? 지금 계속 반복되죠? 아마 계속 보신 부분도 알 거예요 패턴이 뭐 하나 만들고 집어넣고 하는 방식들 자 어쨌든 포인트 S에서 T 더블 값을 넣어주면은 리턴 값이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p t s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나오겠죠 자 이만큼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10개가 자그 다음에 아, 우리는 뭘 했냐면, Z 축으로 올렸죠. 자,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포, 이번에도 for each를 또 해보죠. for each에서, point 3d에서 P를 받아오는데, in에서 PTS, 이거 리스트니까 전에 만들었던,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걔를 받아오는 거야. 가장 이게, 그, 좋은 오퍼레이션, 그니까, 알, 그니까, 뭐라 얘기하지? 사실, 이게, 여, 연습이니까 제가 이렇게 다, 다 뜯어서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스크립팅을 끝내기 위해서 루프를 지금 한번 돌았죠? 두번 도는 거예요. 좋진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리즘 같은 거 공부하시면은 뭐 컴플렉스가 그 복잡도를 계산하거든요.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메모리를 얼마큼 쓰냐. 이 앱을 쓰면 있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엑세큐션은몇번 일어나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두번 일어났으니까 되게 안 좋겠죠. 그 시간 복잡도의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 근데 그런 건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의 코딩에 익숙해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아는 한그 복잡도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를 따지면서 코딩을 하진 않아요 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근데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PTS라고 했는데 얘를 자. pts 안좋은 네이밍 방법인데 2로 해줄게요. pts2 네, 그 다음에 얘도 add로 해준 다음에 동일하게 포인트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인트 3D 해서 xyz를 넣어줘야 되는데 p 의 x값 그리고 p 의 y값 그리고 p 의 z값 아마도 z값은 0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0이라고 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B는 PTS2라고 해주고, OK 눌러주고, 이렇게 화면을 열면, 자, 이렇게 각각이 Z축으로 10씩 이렇게 옵셋이 됐죠. 예, 네, 옵셋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포인트에서 커브를 그려주면 되겠죠.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 반복이에요. 아니면 사실 이렇게 해도 될뻔 했어요. 만약에 커브를 만들고, 이 커브를 위로 올려주는 거죠. Z축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방법은 다양해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포인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커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너에서 저번에 어떻게 만들었죠?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넙스 커브인가? 여기서 크리에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어, 이 컨트롤 포인트 커브 있네요. 인터폴레이트 커브도 여기 있었나? 여기도 인터폴레이트 커브도 있고요. 아, 어, 인터폴레이트 커브로 하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pts를 넣어주고, 디그리는 3 가로 닫아주고,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얘가 지금 러스 커브가 리턴이 되겠죠. 러스 커브에서 c지로 C0, c 지로 해줄게요. 커브지로, 카피해가지고 얘는 1로 해주고, 얘는 pts 2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C0로 해주고 세마이클론 해주고 코멘트아웃 해줘 볼게요. 그리고 C1 세마이클론 해주고 코멘트아웃한 다음에 OK 누르게 되면 OK 어, 아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라이노 지오메트리 커브웨가 나오는데 너는 지금 넙스 커브를 만들었는데 캐스트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하는 즉슨 지금 이 데이터 타입이 안 맞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자 이제 커버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대충 막한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은 열어보면 은 리턴 값이 나와요. 자꾸 이렇게 뜨는데 헬프 파일을 열고 여기서 그이 커맨드 있죠? 이 커맨드를 갖다가 Ctrl-C, Ctrl-V를 하갖고 찾아보죠.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음. 네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 리스트 그러니까 이너머레이블 이너머 레이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 리스트든 그 어레이든 가, 이렇게 이너멀 레이블로 볼 수가 있어요. 인티저는 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제 그 끝맺음 끝매짐, 끝맺음을 할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커브가 리턴 밸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커브로 받아온 거고 사실 놉스 커브로 받아올 수도 있을 걸요? 자, 여기서 이 지금 이렇게 치게 되면 이게 커버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끝난 다음에 이콜 바깥에 있는 얘한테 얘한테 어사인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점 치게 되면은 하이잭을 할 수가 있어요. 점 치면은 어, 잠깐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커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커브를 또 찾아봐요. 찾아보면은 오케이 음, 컨테인에서 커브 메소드 있죠? 커브 메소드에서 여기서 투뭐 넷스 같은 게 있나 보죠. F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아이씨, 안 되네. 복잡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아 여기서 오케이 디멘션 메소드 자. 그 놉스. 자, 여기 튠 옵스 커브 있죠? 지금 이 펑션이 이게 들어 있 들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옵스 커버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캐스트를 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 없이 됐죠. 자, 그러면은 얘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옵스 커브가 떠야 되고 두 번째는 커브가 떠야 되는데 뭔지 한번 보죠. 아 이건 지금 다글라스 o b 오브젝트로 캐스트가 돼가지고 그런데 속성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c 0는 c 0는 아이고 C5가 됐네 c 0는단 누르게 되면 이 프로퍼티랑 메소드는 넙스 커브에 대한 거고 C1은 커브에 대한 거예요 사실 커브가 더 상위 개념이고 커브가 부모고 얘가 이제 그 자식이 되는 거죠 예, parent 자식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이 신텍스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쪼개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자 그냥 넙스 커브로 다 만들어보죠. C1 한 다음에 여기서 2 넙스 커브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는 그냥 C하고 템프라고 해볼게요. C 템프 이름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넙스 커브 요번에는 1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동일한 오퍼레이,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워줘야 되고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줄로 끝낼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커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커브를 받아온 다음에 예에서 넙스 커브로 캐스트를 할래 뭐 요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로프트를 한번 해봐야 되죠 로프트. 자 로프트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B 랩에 한번 가보죠. 자, 라이노, B 랩, 아지오메트리 B 랩, B 랩에 여기 뭐 로프트 있나요?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자, B 랩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로프트로 만든다. 자, 이렇게 가보시고 그 다음에 패란트시스를 열면 커브가 나오죠. 커브 그 어레이를 넣어주라는 거죠. 리스트를 넣어 주는 라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포인트에서 스리, 스타트 돼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포인트에서 엔드 돼 있고 그다음 로프트 타입 있고 마지막은 블리온으로서그 로프트를 닫을래 열래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그 뭐야? 우리 로프트 했을 때이 옵션들 있었잖아요. 이 옵션들 요거 오른쪽 버튼 클릭 해 가지고 로프트 옵션에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라이노 쓰시죠? 아실, 아실 분들이죠? 라이노에서 로프트하면 이 커맨드가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예, 네, 제가 따로 설명은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아, 어,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아, 어, 일단 리스트 만들어달라니까 리스트 만들죠, 뭐. 리스트에서, 아, 어, 럽스 커브를 해주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둘다 캐스트 했으니까, 그 다음에, Curves라고 해주고 아, list, 아, New, List, Nervs, Curve라고 해주고 p a r e n t h e 닫아준 다음에 아, Add로 해서 넣어도 되고 C, G로 C1으로 전넣게요 Semicolon 해주고 87번에 뭐가 문제나? 아, 일단 닫아주고 자 문제없이 됐습니다 지금 저는 컨스트럭트함과 동시에 지금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중가로 써가지고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패션대로 가면 돼요. 커브스 한 다음에 a d 누른 다음에 아시 지로 넣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저는 커피 페이스트는데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치세요. 탭키로 줄 맞춰주고 이렇게 일해주고 동일한 오퍼레이션이에요. 자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커브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점이었죠. 처음 점과 끝점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포인트 만들었잖아요 얘를좀 한번 써 보죠 그래서 pts의 pts의 처음 점은 0이 되겠죠 인덱스를 하게 되면 리스트니까 이게 그라스 오프 컴포넌트 뭐랑 가깝냐면 여기 s e t 에 보면 요거 있죠 리스트에서 주어진 인덱스를 뽑아내는 거 리스트 아이램 이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페르미트로선 똑같이 들어가는데 얘 마지막 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항상 마지막 점을 가리킨다고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로프트 타입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시프트를, 스페이스파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자동적으로. 아니면 따로 갖고 와도 되고. 저번에,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노멀로 일단 주고, 컴마 누른 다음에, 닫을래 했을 때는 false를 하죠. 우는 닫힌 면을 만들고 싶지 않죠. 자, 이렇게, 세마이콜론 해주고. 보죠. 이게 뭐가 나오는지. 자 C 해서 자 OK 눌러준 다음에 C를 만들어줘 보죠. C 봅시다. 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보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뷰레비 하나 나와야 되는데 디버깅을 같이 해보죠. 왜 아무것도 안 나왔죠? 진짜 신기하네요. 자 이번에는 얘를 그냥 지금 혹시나 커브일 수도 있으니까 커브를 일단 해보죠. 커브로 주은 없어 커브 말고 그러면 얘도 사실 제가 놔둘게요. 따로 이렇게 나, 나중에 여러분들 그,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 놔두고 여기서 우리는 요게 필요하죠? 바로 넣어볼게요. 위에서 바로 넣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바로 넣어주고요. 얘는 pts가 아니라 pts2로 넣어주고 가로 닫아주고 가로 닫아주고 항상 가로는 열면 닫아야 돼요. 앞에서 열었기 때문에 뒤에서 닫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 시켜주고 자 81번 pts가 여기 있고 넣어주고 아 지금 이게 그 스타팅 메소드여서 우린 뉴로, 뉴를 쓸게 없어요 스타팅 메소드예요 뉴가 필요 없어요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플레이 눌러주면 은 에러는 없는데 여전히 지오메트리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은그 이게 왜안 나오지 지금 아무 정보가 안 나와서 참 난감한데 A 한 다음에 보자 자,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리턴 밸류가 자 요걸 가지고 Ctrl C 누른 다음에 서치해서 Ctrl V를 찾아볼게요 자 눌르게 되면 아 이게, 이거는 게이 지금 뷰랩 리스트를 우리에게 리턴 시켜주네요 리스트를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게 어차피 이 오퍼레이션 하는 것 자체가 리스트니까 자, 이 자체가 리스트니까 뒤에서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을 열어주신 다음에 0으로 치면은 항상 첫 번째 리스트가 나오겠죠? 자, 첫 번째 게 나왔죠. 근데 여전히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에러는 떴어요. 지금 바운드가 없다. 그러니까 즉, 이게 값이 안 나온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자, 그러면은 계속 같이 디버깅을 해보죠. 다시 A는 해서 이전 단계가 지금 커브였죠? 커브에서 봐요. 자, 세마이클로 넣어주고 보면은 커브는 지금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커브는 제대로 나왔고 음... 그러면 OK 누른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글라서프 컴포넌트 한번 가져와봐요. 로프트 해가지고 이 자체가 리스트니까 한번 넣어보죠. 제대로 나오나? 여기선 제대로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로프트 단계에서 좀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음, 지금 이거를 다시 Ctrl-C 누른 다음에 Ctrl-V로 갖고 와서 컵을 넣어주고 시작점 넣어주고 끝점 넣어주고 로프트 타입을 넣어주고 이거는 지금 닫을 거냐 열 거냐를 이야기해주는 건데 자 컵스 들어갔고 그죠? PTS도 여기 위에 있고 PTS 다 포인트 집어넣어줬고 포인트 맞춰가지고 아. 아,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아, 일단은 제가 예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은, 돼야 돼. 자. 자. 이렇게, 바운드를 지워주고. 지금 B죠. B는 Nothing이네. 아. 오케이. 여러분, 2단계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그 위에 패션대로 해볼게요. 그 럽스 그 커브를 만들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게좀더 좋겠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자, 됐죠? 아이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넙스 커보죠 해주고, C0와 C1이 들어오게끔 해주고 자 그리고 커브 스를 내보내 주고 이 커브 스를 가지고 로프트를 만들고 시작점 시작점은 지금 이게 뭐한 거냐면 우리가 포인트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0,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리스트에서 PTS에서는 0, 1, 2, 3, 4에서 밑으로 쭉 간다고요 그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가죠. 0, 1, 2, 3, 4 제가 한게 뭐냐면 시작점과 끝점이니까 얘와 얘를 로프트할 거니까 이점과이점을 해준 거거든요. 자 이게 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n 에서아 벡터를 하나 만들어줘 볼게요. 0,0,1로 자 보죠. 오케이 지금 벡터 포인트를 줘야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포인트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봅시다. 이게, 음, 이게 그럼 커브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게 조금, 예, 커브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어떻게 만들 거냐면, 동일하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pts3으로 주죠.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웃음> 자, 3. pts에서 이번에는, 12로. 해주고, 얘를 6으로 해주고, 그래서 제일 바닥에 붙어 있는 포인트, 중간에,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있는 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얘를 세 번째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2. 그 다음에 얘는 pts 3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c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 자, 라인, 그 커브는 나왔고 여전히 로프트가 안되네요. 음, 정말 신기한 일인데 커브스는 지금 3개가 나왔고 그죠? 로프트는 되고 3개가 나왔고 타입도 똑같고 로스 커브고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난감한 상황인데 한번 보죠. 다시 가로를 열고 아 커브스를 넣어주고 시작점이죠. 시작점을 그림 여기서 제가 그냥 U에서 포인트 만든 다음에 0,0,0을 줘볼게요. 그리고 그두 번째 점에서는 일단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이렇게 5,5,5 한번 넣어보죠. 자, 그리고 타입은아노 r m 그리고 그 닫을 거냐, 첫첫 첫 커브와 끝 커브를 연결해서 닫을 거냐를 f a l 로 주고 이렇게 해줘서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음, 3D죠. 자, 이제 서피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 음, 지금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봅시다. 하나하나씩 해보죠. 일단은, 얘를 0,0,5로 주죠. 자. 다시 이 헬프파일을 가보죠. 이게 첫 번째 점이 뭐야, 도 대체 정확하게. 그, 옵셔널인데, 그렇죠. 원스고 포인트. 사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안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작과 끝점으로 이렇게 로프트를 같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예 다 지워 줘 보고. 이렇게 해 보자.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 3D unset, 다시 또 포인트 3D, unset, 그 다음에 아, 노말, 그 다음에 false, 자 이렇게 해보죠. 자 드디어 나왔네요. 힘들다. 자 이거 제가 어떻게 지금 본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 포인트 unset을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옵셔널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로프트 쓸때 이런 것들이 다 히든 페라메터로 들어가 있는데, 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도 다 넣어줘야 되는 게좀 단점이긴 한데, 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라이노, C샵, 그라스퍼 강의를 만들면서, 이렇게 거의 뭐몇년 만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헤매는 게없잖아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안될 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디버깅을 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런 관점을 또 같이 뭐 이왕이면 좀 좋게 해석해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B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B, B가 b 만들어졌고 이 B는 사실은 뭐냐면 은 이제 Untrimed Surface인데 여기서 보시면 은 얘는 결국에는 b 비랩, 랩이 나오거든요. 리턴이 어디 있어? 여기 b 랩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는 인덱스 지로를 해줘야지 그 데이터가 하나가 나와요. 앞에 게. 그리고 얘는 뭘로 받으면 되냐면 은 b 랩으로 받으면 돼요. B, B로 받을게요. 자. 자. 그다음에 여기서 B는 B라고 받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제가 풀어서 해 드릴게요. 리스트니까 아, 어레이니까 우리 위에 어레이로 만들어 봤죠. 요런 식의 요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요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B랩은 이게 리스트니까, 만약에 또 B랩 해가지고, 어, real B랩이라고 해볼게요. real B랩이라고 하고, B에 0번째를 넣어줘라. 이렇게 들어가면은 동일한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쭉 내려와 보고, 어, 이 real B랩에서 봅시다. 얘를 지금 우리는 옵셋 을 시키고 싶어요. 우리 옵셋 시켰죠. 옵셋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비례벨 가보죠. 비례벨. 아, 어, 옵셋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 요 크리에이트. 아, 어, 옵셋. 들어 이거 한번 해보죠. 지금 그첫 번째 파라미터가 비례벨, 비랩, 비례벨이고 두 번째는 디스턴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솔리드냐 아니냐, 익스텐드 할 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툴로스값도 있고. 아웃비랩도 있고 그러네요. 아 뭐좀 파일로 다 복잡한데 자 한번 이걸로 해보죠. 자 이걸로 해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엔터를 치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설피스도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자 다시 라이노의 지오메트리에 넙스 설피스라고 있으면 여기 옵셋이 있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커버 온 설피스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없네요. 자, 그러면 커브로 한번 가볼까요? 아, 그냥 서피스로 가볼까요? 익스트루젼 밖에 없네요. 오케이. 자, 제대로 찔러 본것 같아요. 자, 비랩 해주고, 여기서 자, 가로열고, 비랩이니까 우리는 비랩을 리얼 비랩을 지정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디스턴스는 5만, 4만큼, 5만큼 주고 솔리드는 폴스로 주고요. 그리고 익스 t 디드는 그것도 false로 주고요. 그리고 tolerance 값은 자 이렇게 하고 그냥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c 해가지고 equal 한번 해보죠. 자 에러가 떴습니다. 어떤 에러가 떴냐면 아 4개의 p a r 터 m 가 주어졌는데 자이 메소드가 없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코마 치고 계속 연결해보죠. tolerance 값은 0.001로 주고 자 아웃비립 있네요. 여기서, 그, 아, 블렌드?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자, 아웃 한 다음에, 아, b-wrap a라고 주고, 다시 아웃 한 다음에, b-wrap 아, b라고 줘볼게요, 제가. 이아웃은 뭐냐면, 별도, 원래 function, 펑션, function이 실행된 다면 워낙에 return value가 있어요, void가 아니면. 지금 이거 return value는 b-level list가 return value에요. 레의 예, 리스트가 리턴 밸류예요 아시다시피 보이다, 보시다시피 근데 이 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 따로 빼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따로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한 다음에 메, 미리 그 메모리를 어차인 시켜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A하고 B 해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봅시다. 자비랩 B 아 소문자죠. 소문자가 들어와야 되겠죠. 에러가 많이 났네요. 아, 어레이로 줘야 되는구나. 자, 이거 어레이로 줬고요.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이게 진짜 거의 몇년 만에 쓴 거여서 이렇게 좀 약간 헤매는데 여러분들 계속 쓰다 보면은 여러분이 펑션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저번 시간에 마, 말씀드린 것처럼 컴포넌트별로 그렇게 해서 엑셀 파일로 그 관리를 하시던, 아니면은 C샵 관리를 하시던 아니면 그라스 시샵 컴포넌트로 관리를 하시던 아 펑션을 만들어놓던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조합하면 되니까 자 이제 봅시다. 그럼 이제 일단은 지금 c c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0 해주면 이제 앞에 앞에 나오겠죠? 리스트였으니까 그리고 b a b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옵셋 하다가 어떤 그 바이프로덕트로 그러니까 하다가 뭔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아웃을 주는 것 같은데. 아, D랑 E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을 한번 뽑아내 보죠. 이게 뭐가 어떤 아웃풋이 있는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서 D랑 E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를 찍어봐요. 다 널이 떴네요. 예, 특별히 뭐그 아웃, 아웃을 통해서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자 이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지금 C도 서피스 그쵸? 그리고 여기 리얼비랩도 서피스. 그래서 사실 리얼비랩 하고 지로를 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피 해가지고 리얼비랩 1으로 줄게요. 그럼 얘가 얘가 지로고 이 바깥에 게 1이 되겠죠. 자자자 예. 어. 자, 이건 지로로 줘야 되고 그리고 97번 이것도 지로로 줘야되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C는 이번에는 이, 이걸로 갖고 오면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세마이클론 자그 다음에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이제 두 개의 면이 나오죠 우리가 그라스업해서이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각각의 엣지를 뜯어낸 다음에 로프트 시켰죠 자 한번 또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 우선은 우리가 얘가 지금 비랩인걸 알았어요 그래서 B랩, G로 한 다음에, 코마를 쳐주면은, 어 엣지를 뜯어내는 펑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엣지라고 쳐볼까요? 어 엣지스라고 있는데, 일단 이 엣지스를, 엣지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이거는 펑션이 아니죠. 그냥 property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마일콜론 찍은 다음에, D 해가지고 빼봐요. 뭐, 뭐, 어떻게 나오나. 자, D 하고 빼니까, 지금, 음, 지금, 플레인, 오리진이 나온 것 같고, z 측이 나온 것 같은데, 숫자가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엣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마도, 아, 어, 커넥티비티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혹은 get으로 한번 쳐봐요. get area, 그 다음에 get wireframe. 오케이, get wireframe으로 하게 되면 될것 같아요. 자. 엔터를 쳐주시고 p a r e n 를 열어주고 덴시티는 일단은 1로 줘, 10으로 로줘 줘볼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보죠. 뭐가 나오는지. 자말 그대로 이 와이어 프레임이 다 나왔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패널라이제이션 할때 써도 될것 같은데 그냥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보죠. 리스트 눌러가지고 a n 스 l 있죠? 넣고 어떻게 얘네가 오더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건좀 좋은 습관이에요. 자 넣고 보게 되면은 자쭉쭉 쭉 이렇게 리스트가 가고 자 이게 일단은 호스트고요 이 호스트에서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든 그 라인을 이렇게 뽑아낸 거죠 500 해볼게요 <웃음> 좀 많이 나오는데 궁금해서 저도 아. 이렇게 UV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씩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와이어 프레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든지 한번 또 계속 확인해보죠. 우리 같이.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네요. 듀플리케이트 엣지 커브라고 있네요. 자 지금 리턴 밸류는 뭐죠? 커브 리스트가 나오죠. 자 엔터 쳐주고 패런트 시스 열고 어... 폴스... 폴스... 잠깐만요. 자 없어도 됩니다. 닫아주고, 그 다음에 D에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제 커브가 나왔죠. 4개가. 다시부터 한번 봐보죠.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커브 넣어주고, 뭐, O 해주면은, 자, 나오죠. 0번째, 1번째, 2번째는 저 바깥에 있겠죠. 여기 있겠죠. 네. 좋습니다.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 펑션이 결국 이 펑션이네요. 어딨어? 그 엣지 뽑아내는 거, 요거요 펑션이랑 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커브, 아, 아, 잠깐 뭐 커브로, 커브로 나, 나왔죠? 커브 리스트로 나왔죠? 엣지 A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 시켜주면 에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에러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것도 이제 펑션 만들고 좀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까지 복잡하긴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구 그리고, 동일하게, 얘도, B로, 받으면 되겠죠? B랩1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죠? 안 좁게. 음. 음. 아, 아직 우리가 빼진 않았군요. 이것도 확인해 보죠? C, D랑 E에서, 요렇게. 그래서 A를 바꿔주고 세미콜론 해주면 이렇게 되면 각각 뽑아내는 거죠. OK 누른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죠. 또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위에 그라스포퍼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확인해주고 얘는 이렇게 해주고 하면 두 개를 이제 로프트 시키면 되겠죠. 우리는 두 개로 프트 시키면 되고 그다음에 두 개로 프트 시키면 되고 두 개로 프트 시키면 되고 두 개로 로프트 시키면 되고 다 잡아서 머지하면 끝이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루프를 또 돌려야겠죠. 반복을 또 시켜야 되는데 자 for i n d i는 0 해서 그 세마이코론을 해주고 i가 어떻게 되죠? g 지 a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카운트 썼잖아요. 아마 랭스인가 그럴 거예요. 랭스. 어린는 랭스가 카운트랑 똑같은 프로퍼티예요 여기 포 p 에서 지금 카운트 썼잖아요. 여기 그 전에 이제 카운트 리스트는 근데 지금 이건 어레이잖아요. 어레이. 어레이일 경우에는 이걸 쓴다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더블 해가지고 지금 제가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리스트의 그 길이를 잴 때는 하고 카운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어레이잖아요. 다르잖아, 생긴 거부터 이럴 때는 이제 랭스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랭스 해주고 플러스 플러스 i 해준 다음에 가로 닫고 세그중가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좀 계산하기 그니까 트래킹하기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커브해서 c 지로 해주고 다 나눠 줄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i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 t i 미션이 뭐냐면 어 Assumption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A랑 B랑 같아요. 같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 스톡처 같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은 되겠죠. 그 다음에 아 로프트 아까 어떻게 했죠? 복잡하게 했는데 그 로프트를 이렇게 요 가져오면 되죠. 자 로프트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이 커브를 넣을 거니까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죠. 리스트 아... 커브 하나 만들어주고, 커브, 커브, 아, 엣지 커브라고 해줘. 엣지 커브라고 해주고, new list 커브라고 해주고, parenthesis 닫아준 다음에 뭐 해줘? 중괄으로 열어가지고, c0와 c1이 들어가겠죠. 세마이콜론. 자, 이렇게 해서 이 엣지 커브를 여기다 넣어주고, 다 unset으로 해주고, normal로 해주고, 그러면 이제 b가 나올 거고 우린 이 b를 담아야겠죠 뭘로 담을 거냐 리스트로 담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뷰랩이 되는데 뷰랩도 해주죠 아, 아 엣지 서피스라고 해주죠 엣지 서프라고만 해주고 new list 아, 뷰랩 right?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오, add 해가지고 b 담아주고 여기서 d 한 다음에 아. 엣지 설프 엣지 셀프를 갖고 오면은 되겠죠. 근데 여기 세마이콜론 빼먹고 p a r 시스 t 도 빼놓았어요. 자, 플레이 봅시다. 에러가 또 어떻게 나오나. 어... 107번에 보면, 엣지. 아, 지금 이게 여기 앞에 이름이랑 이 뒤에 이름이랑 겹친다고 하니까, 아 정말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은 좀더 좋은 네이밍을 쓰세요 자 됐고 그냥 또 다른 에러가 뭐야 110번 110번으로 가죠 B도 아마 그럴 거예요 B 자, 이거 정상적인 걸 가르쳐줘야, 가르쳐 드려야 되는 시간에 제가 좀 이상한 네이밍을 막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좋은 예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111 111번 들어가 보죠 111번에 뭐가 문제냐 지금, B랩, 비랩, B랩이고, B랩을 담는다는데, 아, cannot c 할수없죠 라이노, B랩, 그, 리스트를. 그렇죠 이럴 땐 우리는 앞에 거, 인덱스 0, 0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올 거니까,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자, OK 눌러보면, 지금 서 u r f 가다 나왔네요. 예. 다 나왔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니까, 러 사실 이거는, 사실, 네개가다 뜯어져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들 얘네들 머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머지. 그래야지 하나의 비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일단 해야 돼요. 자, 마지막 단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머지 시키는지 한번 보죠. 이것도 비랩이 있을 것 같아요. 비렙.해서 머지라고 쳐보죠. 아, 머지 비랩스 있네요. 아, 이건 아주 간단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엣지. 셀프를 넣어주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엣지 서프를 통해서 로프를 돌면서 엣지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다가 지 빼먹인 게 있어요. 에드에서 기존에 만든 서피스 더해줘야겠죠. 여기 기존에 만든 거 어디 있어? 요거 이건 더해줘야 되고 이것도 더해줘야겠죠. 예. 네. 그러면은 처음 만들었던 서피스, 옵셋해서 만들었던 서피스, 그리고 각각의 엣지를 뜯어가지고 로프트해서 만든 그 여타 그위 아래, 양옆에 그 오프닝을 막, 막는 서비스까지 지금 완성을 한 거예요. 커마 해주고, 토론스 값은 작게 주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2로 해가지고 한번 아웃풋을 뽑아보죠. 오케이. 자, 에러가 났습니다. 음. <웃음> 타이퍼 에러가 떴네요. F를 안 쳤네요. 자. 오케이, 자, 이제 2를 한번 보죠. 2. E. 자, 이 e, 오픈 b 를 하나 나왔죠. 그래서 비랩하게 되면은 비랩으로 받아보면은 이제서야 이제 비랩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얘를 베이크를 뜨면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베이크를 뜨면은 자, 그래서 갖고 온 다음에 자익스플로드 한번 시켜보죠. 각각의 면으로 뜯어지겠죠? 요면, 요면, 요면, 요면. 예. 좋습니다. 자, Ctrl Z로 쭉 돌리게 되면, 선택을 해가지고, 보면은, 얘는 Crossed Polysurface라고 나오죠. 예. 이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하나 더 하죠. 아, 요번엔 좀 간단한 걸 하나 할 건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부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좀 간단하게 해보죠. 시리즈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단 이거 지워주고 포인트 pt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트측으로 그럼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10개가 그 다음에 아... 우리 이제 서클 하나 만들어주죠. 서클 이렇게 p, 서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랜덤 넘버 하나 만들어주고 어... 지금 10개 그래서 총 10개의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10개의... 네, 아 10개의 넘버 그죠? 10개의 넘버를 만들어주는 거죠. 랜덤 넘버를 더블클릭해서 슬라이드 만들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은그 랜덤한 그 서클이 나오는데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랜덤은 0부터 1이니까 물론 여기 도메인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도메인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아 여기서 일단 멀티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얘를, 옵스, 그니까 스케일을 해주는 거죠. 3 정도 스케일을. 그럼 0부터 3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근데 우린 0을 피하고 싶어. 나중에 얘를, 얘를 로프트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에디션을 하면 되겠죠. 에디션을 하면은, 최소한 미니멈이 3이야. 3부터 3을 개런티 해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한100 정도 시드 값을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시드 값에 맞춰서 서클이 막 바뀌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프트를 또 해보죠. 로프트를 이렇게 해보면은 자, 이렇게 아니 비어있는 로프트가 나오고, 얘를 캡으로 씌워봐요. 캡, 그러면 이제 완전 솔리드가 나오죠. 네. 솔리드가 나오는데, 자, 비랩으로 받아보죠. 결국에는 비랩이니까. 한선이 나오죠. 비랩인 거예요. 그러니까 셀피스 리스트가 아니라 비랩이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어... 피스에 가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M3라고 있죠. 볼륨. 자, 부피를 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피가 나오죠. 이렇게. V하고 429의 부피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덤 시드를 바꿔주면 자, 이렇게 클릭해주고 바꿔주면은 어구. 그래서 바꿔주면 이렇게 막 나오죠. 자가 바뀌죠. 그래서 부피, 그러니까 이 서클의 값을 어떻게 주냐다 해서 이제 부피가 막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타겟 부피가 있다면 거기다 그 타겟 부피에 예를 들면 우리는 500에 고정하고 싶어. 500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0에 최상 가까운 거에서 다양한 쉐입들을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데이터 레코드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데이터 레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온 다음에 슬래시바를 두개 눌러서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얘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레코드가 되죠 계속 레코드가 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음... 시드 넘버도 같이 되나? 레코드가 아... 오케이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트리가 두 개가 있죠? 인덱스 50일 때, 아, 그러니까 그, 시, 랜덤 시드가 50일 때, 50 데이터를 줬을 때, 부피가 이만큼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거 볼까요? 40일 때, 그니까, 러 40번째, 죄송해요. 40번째, 제가 이 슬라이드로 움직였을 때, 40번째, 그 엑스큐션이 발현되는데 그때 시드 넘버가 70이었는데 이7 0의 시드 넘버를 주면 은서클의그이이평 있죠? 여기 얘의 크기가, 부피가 475.276223이다 라고 이제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고 랜덤 시드를 통해가지고 그것들을 컨트롤해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레코드를 제가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지금 좀더 편히 보기 위해서 이거두 개를 나눌게요 자다 꺼주고 꺼주고 꺼주고 저는 트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주고 이게 좀더 보기 좋죠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이제 가볼게요 시드값을쭉 내려주고 아니다. 0부터 시작을 하자 0부터 시작해서 쭉 올려주면은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시드값도 바뀌고 되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뭐였죠? 그래프 그렸죠. 그래프 여기서 바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얘는 시드값시드값은 리니어하게 올라가겠죠? 아니다. 아니다. 그 인덱스는 리니어하게 올라가는데 시드값은 바뀔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예, 그 부피값을 바꾸게 되면 요렇게 이제 매치가 되죠. 근데 바차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번 저 시간부터 보죠. 바. 플럼.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얘는 그 저거예요. 그 뭐야?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 나중에 히스토그램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어... 그래프를 한번 가꿔보죠. 퀵 그래프. 점점점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네. 당연히 그얘 같은 경우는. 값이 막 랜덤하게 나오겠죠. 지금, 지금 부피가 몇의 타겟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텐던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텐던시가 나온다. 자, 이거를 이제, 아, 어, 일단은 한번 만들어보죠. 같이. 그룹을 한번 만들어주고, 위에 것도,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고, 보기 좋게 정리 좀 할게요. 지워주고,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얘도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얹두고, 이렇게 얹두고 자, 이제 C샵 해가지고 만들어봅시다. 간단하니까 금방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자, 복잡한거 안할게요. 일단은 4 해가지고 아 어, 포인트 i는 0이죠. 그리고 얘를 10개 정도 만들거죠. 그리고 i가 계속 올라갈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포인트가 필요하죠. 그죠? p new에서 포인트 3d 해주고 얘는 0,0, i로 올라,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p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해야 뭐, 뭐 되죠? 서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new에서 um, 서클 해주고 p 들어간 다음에 이 값은 이제 랜덤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밖에 랜덤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매스 해가지고 랜더, 아, 랜덤, 랜덤, rnd 에서뉴 랜덤 받아오고, 이 CD 값은 CD라고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밖에서 빼주고 여기 CD 얘는 뭐야? 인티저로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 해주고, 시드 값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아 그, 랜덤에서, next, 더블로 해주는데, 더블은 0부터 1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스케일을 3을 해줄 거고, 3이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 2만큼 크게 해줄 거다. 대충 이거 이해 되시죠? 네. 0부터 1까지 나오면 은 거기서 스케일을 3으로 해주니까 0부터 3 사이가 나오는데 2를 항상 더 해주니까 2보다는 큰게 나오죠. 그러니까 즉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그사이값에서 이제 서, 서클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 해가지고 서클 만들어주고 뉴해서 다시 서클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서클 담아줘야겠죠. 그래서 애드 누른 다음에 그래서 c 로 해주고 보죠. 제대로 나왔나. 우프. 얘는 CRS 해가지고 OK 눌러주면은 자, 에러 없이 잘 떴습니다. 자, 빨리 빨리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클이 막 나오죠. 이 상태에서 <웃음> 음... 자, 저, 잠시만요. 이이 이 슬라이더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애니메이트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 이거는 화면을 뽑아주는 거구나. OK. 이거는 이제, g 래 a s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쓸수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죠. 뭐,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죠. 슬라이드바가 올라오면서. 근데 이제 렌더링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폴더에다가 저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끝냈고. 자. 그 다음에, 어,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로프트 해야죠. 지오메트리에, 뷰랩에, 뷰랩 처음에 트리에 뷰랩에 로프트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서클 줘야 되죠 서클 주고 어... 언셋으로 했죠 포인트 3D에서 스태틱에서 언셋 그렇죠 다시 또 포인트 3D 언셋 하고 어, 얘는 노먼 그리고 열리게 열리게 할 거다라고 해주면 이제 면이 로프트가 만들어지는지 보죠. 자 B 해가지고 이퀄로 가져와보죠. 자 에러가 떴는데요. 그런 얘기죠. 우선은 지금 어, 서클을 컵으로 캐스트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C 하고 툰없스 컵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엽스컵으로 바꿔주고, 얘또 엽스컵으로 바꿔주고, 뭐죠? 오케이, 에러가 해결됐고 됐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2단계까지 한게 여러분, 우리가 2단계까지 한 거랑 좀 동일한 거죠? 그쵸?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 어, 딱 캡을 씌워줘야 겠죠. 그럼 얘가 지금 리스트로 나왔을 거니까, 예? 네, 여기서. 0으로 해주게 되면, 맨 처음께 인덱싱 되겠죠? 예, 제대로 나왔고, 얘도 B랩을 해서 B로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B는, 로켓 B를 하게 되면,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 L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B 다탄 다음에, 그 어떻게, 캡, 오케이. 캡, 홀을 씌워주는데, 토론스 값은 작게 주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플레이 누르게 되면, 어, 네 자. b는 b. 오케이. 지금 이게 뭐한 거냐면 지금 이 캡을 씌운 다음에 원본은 갖고 있고 캡 씌워서 새로 만들어진 애가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 어차피 이 b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냥 b에다 오버라이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쓰기를 한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렇게 된거고 이게 됐다면 얘는 이제 비랩이고 확인을 해 보면 크 s 스 d 비랩이죠. 그러니까 닫힌 비랩이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비랩의 부피를 한번 알아내보죠. 자, B 닫힌 다음에 아... 볼륨이라고 있을 때... 갭볼륨. 자, 갭볼륨이 펑션이죠. 뭔지 한번 보, 봐보죠. 펜트시스 열어주고 얘는 C로 한번 빼보죠. 어떻게 나오나. 자, 플레이 시켜주고 C를 만들어주면은 네, 408 408이라는 이제 볼륨이 나온거죠. 아까는 몇이었어? 474막 나오고 이렇게 하네요. 오케이. 자 408이라고 일단 만 지금 볼륨도 나왔고 아 지금 저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은음 얘를 이제 그 CD값에 맞춰가지고 아 제너레이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애니메이션 했는데 타이머라고 있어요. 타이머. 타이머.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딨냐, 너는. 어, 파라미터에 있나? Ctrl Alt로 인스펙션이 안 되네요. 인스펙션이 되는데 얘는 안돼이얘 아마 어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얘를 그냥 타이머로 친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놔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이머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1초에 한 번씩 실행되는 건데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인터바을 그... 여러분들 1000 밀리세컨이 1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분의 아, 1000 밀리세컨이 1초예요. 그러면 500 밀리세컨이면은 0.5초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20 밀리세컨 하면 빠르게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제번 볼게요. 빠르게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컴포넌트가 지금 계속 실행이 되는 거야. 매번. 다른 컴포넌트 같은 게한번 실행되고 더 이상 인풋 값이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실행이 안 돼요. 메모리에서 그냥 그값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실행이 되면서 계속 값들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인티저 해가지고 myNumber라고 치고 얘를 0으로 줬어요. 그 상태에서 세마이콜론 닫아주고 제가 여기서 프린트 해가지고 myNumber라고 치고 투스트링으로 해줘야겠죠? 투스트링을 해주게 되면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플레이 시켜주면은 에러가뜨네요 어, 오케이 스타일포. 자 됐죠. 그래서 프린트 볼까요? 프린트. 자0이 뜨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어, my number라고 해서 이 오퍼레이션 알죠? 자기 자신이 하나를 더하는 오퍼레이션. 그래서 얘를 플러, 클릭을 해볼게요. 하니까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다른 값들은 다 개, 새로 만들어까 갱신이 되는데 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유효해요. 여러 번 컴포넌트가 실행이 돼도 나중에 이 제가 제 클래스 만들 때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버, 이 번호를 갖고 어, 랜덤 시드를 대신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넘을 너 갖고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오케이 클릭을 딱 해주면 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 갱신이 되겠죠. 그렇죠 계속 갱신이 되, 되겠죠.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 타이머를 끄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실행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죠? 부피였지, 아까? 부피가 어디, C였나? C, 예. 지금 부피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음, 디스플레이 가서, 어, 자, 퀵 차트를 한번 만들어보죠. 아, 이게 안 만들어지겠구나. 얘가 지금 매번 값이 갱신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더블클릭을 해가지고 정신없으니까 일단 끄고 더블클릭하면 꺼지거든요. 오 정신없어.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인티저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 시드 리스트라고 만들어주고 유에서 리스트 인티저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요번에는 더블로 해가지고 더블 더블 해가지고 얘는 아, result라고 해줘요. r e s u l t l i s 이렇게 해서 이 c d 리스트에다가는 Add 해가지고 MyNumber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두 번째 이 r e s u l t l i s 에서는뭘 더해주냐면은 이이 B의 g e t v o 을 더해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자 준비 되셨나요? 자 시작을 해보죠. 더블 클릭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 우리가 이거 안 뺐구나. 아, 죄송합니다. 폭죽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자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아, D랑 E를 만들어 주고 시드 리스트를 D로 주고 그 다음에 리졸트 리스트를 여기다 주고. 이렇게 OK 눌러주고 D랑 e 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둘다 이렇게 대기를 시켜주는 거죠. 얘도 대기, 너도 대기. 자,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어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Go 하면 이제 나오죠, 이렇게. 얘는 당연히 이제 쭉 올라가니까 값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이제 인덱스 값은 계속 이렇게 나오겠죠. 인스펙션 해보죠. 인덱스 값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얘는 지금 시드 값은 쭉 이렇게 점점 인덱스랑 같이 올라가겠죠? 일식 증가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리니어한 곡선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예. 네. 지금 중간중간이 이게 이 그래프 같은 게 나중에 제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즈 좀 관련돼가지고 좀 강좌를 만들 때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면 어떤 민 맥스에 이제 고정이 돼 있고 보시면 이렇게 쫙 스페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정말 랜덤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들 이거를 다 가져온 다음에, 이 특정 상위 몇 퍼센트만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솔팅을 해가지고. 예.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민맥스 값을 알기 때문에, 아, 음, 뭐, 하위 몇 퍼센트를 솔팅해도 되고, 예.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일단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찾아가지고, 어, 다시 트랙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또 변형을 주고, 변형을 주고. 이렇게 이제 아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